퇴식이, 식이 마트 가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네. 오를 사 왔어요. 오, 여기가는 아이 식이 좋아하는 귤. 그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서 오이 마사지 한번 해줄까? 태식아? 여기 태식을 너 좋아하지? 당근이에요. 당근은 당축할 때에 다 먹고 안녕히 계세요~ 안녕히 계세요~ 아이가~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~ 그래~ 너 안녕하세요~ 말고 안녕히 계세요~도 배워야겠어~ 여기 좀 봐봐~ 안녕히 계세요~ 완전 너무 귀엽다. <웃음> 이쁘지 <이풀제> 셨나? <제은아>. 우와! <웃음> 어 느낌이? <웃음> 어머 어머 어머 너무, 너무 예쁘다 <웃음> 바이바이 <웃음> 바이바이 <웃음> 바이바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바이바이 빨식이 나오니까 빨 빨빨 빨빨 빨빨 집에 가자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자 인사하고 이제 그만 찍을까? 태식이 안녕 얘도 약간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목을 하면 더 안녕하세요 하는 거 같아 태식아 너 연예인병 있는 거 같아 얘한테 막 집중하니까 갑자기 어. 인사를 미친듯이 하고